Doo doo doo doo o a few moments later late 1.8볼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a l m o 볼트증 필티어 소자의 양측의 온도차가 커야 지금 출력이 나오는데 음, 현재 상태로는 아무리 해도 2트 전류량도 측정하고 싶지만 일단 LED 하나 튀는 것도 관심이 되는 거로 봐서 그렇게 전류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와 벌써 물이 엄청 나갔네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와... 이렇게까지 해야 지금 이게 우리 두이 전압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효율이 최악이네 최악이야